들어. 야 니가 해야가해야 어. 니가 해어 향수 수새새보 향수 수새새보 향수 냄새보단, 향수 냄새보단, 향수 냄새보단 꿈야니요꿈요 가수 정동원이 새 예능 지구탐구 생활에서 맹활약을 펼치는데 다음 방송부는 이경규의 불호령을 견디며 벼집 같은 것을 서로 미루면서 농부의 모습을 선보인다. 영상에서 보시듯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모자를 쓰고 농부의 모습으로 이경규와 티키타카를 펼친다. 또한 열대 야자수 나무를 오르면서 떨어지기도 하고 물에 풍덩 뛰어드는 모습도 선보인다. 지난 방송에서는 정동원은 내가 만약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해 17정동원이 인종도 언어도 문화도 다른 타국의 삶을 체험하고 생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글로벌 생존기 현지인의 가정에서 홈스테이 하며 그들의 평범한 삶에 온몸으로 부딪치고 적응하는 모습을 담았다 정동원은 예능 대부 이견규 와 만나 애정 어린 불호령을 감내하며 온몸으로 고군분투 했다고 첫 생존길을 떠나기 전에는 국민 고모 김숙이 구원 투수로 나서 스리랑카 체험을 함께 한다 다음 편에서는 코리안 전통 트로트를 한곡 멋지게 부르기도 한다고 한다 이상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야 네가 해. 야 네가 해. 향수 냄새 보단 향수 냄새 보단 향수 냄새 보단 꿈 깨세요. 꿈 깨세요.